오늘 장중에 디지털화폐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디지털화폐를 한국은행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은이 발행한 디지털 원화를 기존의 가상화폐와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하네요. 한국 컴퓨터는 과거에 디지털화폐 모의 실험에 참여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오늘 고가는 3.3%네요. 역시 디지털화폐 관련주로 찌라시 올라왔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는 과거에 디지털화폐의 국가 간 송금 등 다양한 정책 지원 및 지급 서비스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에 모의 실험 연구 결과에 협력 파트너로 참가하고 전자지갑및키 관리 시스템 개발 구축을 담당했다는 점이 부각된 바 있습니다. 디지털화폐 관련주 로지시스, 한네트 KCT 외 강세였습니다 다음 오스코텍입니다 치매치료 가능성 내용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8%네요 내용 살펴볼게요 아델과 서울아산병원 연구진은 알츠하이머 병등 다양한 타우 병증에서 병리 진행 억제에 도움이 될 단일클론 항체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아델은 오스코텍과 2020년 공동개발 업무 협약을 맺었고 올해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은 풍력 관련과 dmc 랜드마크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네요 오늘 고가는 7% 입니다 먼저 풍력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이 총3 0 0 0억원 규모의 풍력 발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풍력 발전 제어 모니터링 시스템도 독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후 발전소 운영을 통해서 연간 420억 원의 수익이 기대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11년간 표류하던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 DMC 랜드마크 조성 사업이 재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으로 우리 기술이 관련 부지를 보유한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고영입니다 세계 1위 내용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6%네요 내용 보겠습니다 글로벌 대기업 등 3200여개 고객사를 둔고영은 3d 관련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고영은 뇌수술용 로봇도 개발했고 fda 승인까지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내년 하반기에 승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공정 솔루션으로 소프트웨어 시장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백광산업입니다. 오늘 포스코케미칼이 리튬 양극재 사업 진출 소식으로 상승했는데 그 관련 내용으로 지라시 올라왔네요. 오늘 고가는 1.2%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LG엔솔이랑 올해 안으로 양극재 납품 계획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백광산업은 과거에 포스코케미칼이 양극 소재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양극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가성소다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상승한 바 있습니다. 백광산업은 전해조 설비를 통해서 가성소다, 염산, 액체 염소 등 무기화학 제품과 솔비토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하네요. AFW 역시 포스코 케미칼 상승 속에 음극재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습니다. AFW는 장중에 상한가 가져왔네요. 내용 보겠습니다. AFW는 리튬 배터리의 음극 마찰용 접단자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100% 독점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점이 재부각되면서 큰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이 캐나다 북미 지역에 첫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공급 중인 점도 부각되었습니다. 리튬 신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으로 AFW 외로도 포스코 엠텍, 포스코 케미칼, 나레 나노텍, 웰크론 함택등 강세가 있었습니다 상세 내용 참고하세요 리튬 관련주와 함께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도 강세였습니다 AFW, 캐스피온, 프로이천, 3기 V, 세아메카닉스 외 많은 종목들이 상승했네요 2차전지 관련주 JO, 유료 공통추천주였고 하루만에 13% 상승 나왔습니다 역돌초흐름 복습하세요 다음 스맥입니다. 로봇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9%네요. 삼성전자가 약 280억원을 투자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4.8%를 추가로 매입했고 삼성이 로봇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레인보우 외로도 로봇 관련주들 오늘 대거 상승 나왔는데요. 과거에 운산정보통신이 삼성테크윈의 기계사업부가 분사되어 설립된 스맥과 합병안바가 부각되어서 스맥이 찌라시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스맥이 로봇 및 폐배터리 자동화 시스템 등 신규 시장 진출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로봇 관련주는 전일에도 삼성이 로봇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오늘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매입으로 관련주들이 같이 상승 나왔습니다. SPG, 큐렉소, SBB테크, RS오토메이션, 삼익 t h k 등 많이 상승 나왔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역돌초 추천으로 2일만에 24% 상승 수익 나왔던 종목이고 40% 상승이네요. 역돌초 흐름 복습합시다. 다음은 모트렉스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3%네요. 내용 볼게요. 트럭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간선도로 화물 운송 서비스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모트렉스가 최근에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운영기술 개발 사업의 주간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부각되면서 드랏시 올라왔네요. 다음 컴퍼니케이입니다. 스타링크 관련 소식으로 지라시 올라왔네요. 오늘 고가는 6%입니다. 내용 볼게요. 머스크의 글로벌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오는 2분기에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에 컴퍼니케이가 투자한 파두가 글로벌 탑우주기업에 납품한 이력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비트 컴퓨터입니다. 원격 진료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1.4%입니다. 내용 볼게요. 굿닥은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에 참가해서 디지털화된 환자 치료 여정을 주제로 미래 의료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 거실에 비치된 삼성전자 TV에서는 실시간 비대면 진료가 시연된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과거에 삼성전자와 갤럭시탭을 활용한 모바일 병원 솔루션의 공동 개발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참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6% 동전주네요. 내용 볼게요. 경기 용인시가 15일에 정부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었는데요. 정부는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차 엔지니어링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세계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과 경기도 용인에 본점이 있다는 소식으로 지랏시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30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소식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SFA 반도체, SNS텍, 윈팩, 프로이천, 자비스, AD테크놀로지 외 많은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AD테크놀로지 낙폭과대 반등기대로 추천했고 하루만에 18% 상승 나왔습니다 역돌초 타점 복습하세요 다음 그린케미칼입니다 탄소배출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배터리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네요 오늘 고가는 5.6%입니다 그린케미칼은 과거에 배터리 사업 진출을 검토했던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용 EC와 DMC 소재를 제조하는 회사는 국내에서 그린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두 곳뿐이라고 합니다. 다음 서진오토 모티브입니다. 장중 상한가 가져왔고 매출이조와 공급계약 임박 소식으로 지라시 올라왔네요. 내용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으로 2조원대의 매출을 돌파한 서진오토 모티브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전기차 관련 부품 공급을 논의 중이고 이르면 4월에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세진중공업입니다. 자회사의 음극제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네요. 오늘 고가는 4.3%입니다. 세진중공업의 자회사가 음극 소재인 실리콘 계열 소재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합성 기술을 확보했다는 과거 뉴스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사마 알미늄입니다. 오늘 고가는 16%네요. 리튬 배터리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습니다. 사마알미늄은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의 전기를 모아주는 양극집 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주식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가 관심을 받으면서 사마알미늄도 같이 부각되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알루미늄 수출 대한 가능성 소식도 상승에 영향을 주었네요. 지금까지 3월 16일 장중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